도적이? 어그로도 다 잡고, 컨덱이랑 또 비빌만 하고, 그러니까 얘도 지금 똥영능이잖아. 얘도 도적일 거 아니야. 아니네. 그래도, 그래도 간만에 정직한, 정직한 친구 만났고요 내가 원래 몰록을 진짜 싫어했는데. 내가 몰록덱을 하는 날이 오네. 자 이러면 개체수 쭉쭉 깔아주면서 다음 턴에 동전 골록하면 되겠죠? 아, 골록이 진짜 좋네. 좋은 거? 아, 좀 내기 싫은데? 동골골하고 플럭을 흰동갈리흰동갈이쭉쭉쭉쭉쭉하면 광역 한 6댐 이렇게 넣을 수 있을 때? 간다! 자갈발 이때 기의 도적이 이기냐고요? 한 번도 안 만나보긴 했어 만나보고 한번 체감상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르의 이 이길 것 같은데? 그냥 이덱 파워가 약한 건가? 흰동가리, 덱 파워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광역 6, 4뎀은 넣어야 돼 적어도 필드 밀어내려면 그죠? 그러려면은 이 흰동가리가 조금 필요하다. 일단은 나왔어 가자 다음 턴에 2만화 5만화 0,0이니깐 광역 4대까지 넣을 수 있어 와 좋네 제발 두번째 흰동가리 우와 잠깐 이러면은 얘기가 좀 다르죠? 여섯 장낼수 있거든요? 와해 내는구나 힌동가리야 5뎀 왕크로시는 구만아5죽인다는거예요 이번 턴에 5뎀 5 더하기 6은 11자 지느러비는 못말려 전투대장! c h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그 아닌가? 잠깐만요. 이거 저 이거 내면은 t h 올라가니까 8, 9, 0 11, 1 1 13, 으로못 죽이잖아, 어차피. 나안 죽어. 곰으로될것 같아? 쌍러그인데 다음 턴에 인양 했는데. 오 어, 근데 저거 저거 저거 조금 불안하긴 하네. 일단 쌍러그를 내고. 이거까지는 맞죠? 제일 약한 친구로 때려주면은, 빙덧도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? 일단 때리자. 뱀덧이 의미가 있나? 아, 이러면 끝났지. 뭐해? 오아이 근데 내가 이긴 게 맞지 뭘 소리 센데? 뭘 소리 센데요?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! 구독도 부탁드려요